네 반갑습니다 선물 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5월 8일 예, 일요일입니다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어, 부처님 오신날이기도 하죠 자 오늘의 주제는 어, 카페를 이용하는 방법과 어, 유튜브를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 카페에 가입하시지 않을 분은 어, 본 유튜브 방송을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뭐 굳이 시간을 들여서 어, 보실 필요는 없죠. 자, 이 카페를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이용할 때하고 이게 불편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카페에서 어, 이렇게 분류 작업을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오늘 좀, 좀, 체, 체계적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유튜브 방송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재성 목록이 있어요. 음, 보시면 처음에 할때 이렇게 초기화면 뜨죠? 이게 초기화면을 뜨는데, 이렇게 이제 나오면 이게 뭐 어떤, 이게, 계속 순서대로만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분류 작업을 좀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생 목록 있죠. 재생 목록. 이 재생 목록을 잘 활용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커뮤니티하고 이 멤버십 회원은 커뮤니티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멤버십 회원들은. 멤버십 동영상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 밑에 이제 회원전용 동영상이라고 뜨긴 뜨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계속 이거 들어올 수도 없고 그래서 커뮤니티를 보시면 커뮤니티 안에 이렇게 멤버십 회원용으로 방송을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재생 목록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분류를좀 해놨습니다. 2021년 12월장에 대한 거를 이렇게 넣어놨고 기준금리가 발표된 날의 동영상을 또 여기다 이어 놨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장을 다 이렇게 모아놨어요. 1월장을 보려면 이것만 클릭을 하면 1월장, 1월장 동영상을 다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실시간 방송을 녹화한 동영상을 여기다가 다 모아놨어요. 실시간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제 움직이는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 방송만큼 중요한 건또없죠 이론도 알아야 되겠지만 실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2022년 2월장에 대한 동영상을 또 여기다 다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체계적으로 분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022년 3월 장을 여기다 담아놨고요. 그 다음에 2022년 4월 장을 여기다 담아놨습니다. 최근 장. 그 다음에 2022년 5월 장을 여기다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5월 장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거를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이걸 동영상을 보게 되면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멤버십, 뭐, 중급반 회원용으로 해가지고, 옵션 투자 전략 회원용으로 여기다 모아놨고요 주의사항에 대한 것은 또 여기다 모아놨습니다. 옵션 투자할 때 주의사항, 여기다 모아놨고, 뭐, 화열 장세는 어떻는가, 화열 장세 것만 다 모아놨고, 속임조 전략은 어떤 식으로 펴는지를 보실 수 있도록 속임수 전략 관련 동영상은 여기다 다 모아놨습니다. 그 다음, 멤버십 회원용으로, 뭐, 선물 옵션, 위클리 옵션에 대해서, 어, 멤버십 회원용이 보실 수 있도록, 어, 한꺼번에 모아놨습니다. 외국인 전략은 어떻게 펴는지, 외국인 전략에 대해서도 여기다 넣어놨고요. 또, 청기 누설한 동영상은 또 여기다 놓아놨습니다. 그 다음, 옵션 양매수 기법은 또 여기다 모아놨고요. 그 다음, 미 공개 동영상은, 자, 멤버십의 해운용으로 이제 여기다가 모아놨죠. 그 다음, 장세 전망은 여기다 다 모아놨고, MECD 매매법은 여기다가 다 모아놨습니다. 음, 그 다음에 또, 목요일, 만기일날은 어떤 식으로 갔는지 여기다 모아놨고, 수요일, 월요일, 마틴 매매법은 여기다 모아놨습니다. 어, 그 다음, 변곡점 매매법은 여기다 모아놨고, 돌파 매매 부분은 여기다 모아놨고, 이제 꼭 봐야 할 동영상 회원불 멤버십의 초급번이죠 여기다 모아놨습니다. 그 다음 모의투자하는 방법은 여기다 모아놨고요. m l 일 작성하는 방법, 마감시와 푸드옵션 대박 난날은 여기다 모아놨습니다. 옵션 만기일 완전 분석은 여기다 모아놨고요. 옵션 만기일 실시간 녹화한 거는 여기다 모아놨습니다. 장대 양봉된 날은 또 여기다가 모아놨고, 위클 옵션에 대한 기초교육은 여기다가 모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대박 터진 날은 또 여기다가 모아놨습니다. 대박 터진 날 분석도 여기다 모아놨고요. 옵션 만기일 다섯 표 전략은 여기다 모아놨습니다. 뭐 생방송된 부분은 또 여기다 모아놨고요. 그 다음에 선물 주식투자와 선물옵션 기초교육은 여기다가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생 목록에 이제 이렇게 분류 작업을 좀 해놨고요. 그 다음에 오픈... 카페에 보시면 네이버 카페에 신기한 선물 옵션으로 이렇게 되면 저희 카페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여기서도 분류 작업을 해놨어요. 분류 작업을 보시면 유튜브 동영상 정독되어 있죠. 꼭 봐야 할 동영상은 여기 다 모아놨죠. 기준금리 발표일도 여기다 많았고 지금 다안 해놨는데 점차적으로 여기다가 모아 놓으면 쉽게 보실 수가 있죠 이거를 만약에 꼭 봐야 할 동영상이다 그러면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꼭 봐야 할 동영상 이걸 이제 클릭을 딱 하면 요 클릭을 하게 되면 다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이제 멤버십 회원용이라 가지고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은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멤버십 회원용이 2만원인가 뭐, 2만 2만 뭐, 뭐 얼마인데 그그해비가 없으시면 제가 지원해 드릴게요. 정회원님 되신 분은. 해비가 없어서 못 보겠다는 분은 저희 카페에 정회원으로 등급되신 분은 제가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실 수 있도록. 그 헤비가 없어서 못 보신다면 제가 꼭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메일로 주시면 되겠죠? 메일로, 메일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 발표 있다면 이렇게 기준금리 발표된 부분은 이렇게 클릭을 하셔가지고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은 두 개가 지금 올라와있죠. 그죠? 두 개가 올라왔는데 686회하고 756회가 있습니다. 제가 올린 모든 동영상은 편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짜증기를 하지 않죠. 제가 있는 맨트 그대로 나갑니다. 속도도 그대로, 그대로 나가고 있는 사실 그대로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방송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틀릴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편집을 하지 않습니다. 조작을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편집을 하지 않는 방송으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금리 이렇게 모두 재생을 하게 되면 이걸 다 나오죠. 유튜브 광고를 통해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 이제 건너 그런... 오른쪽이 다 네, 나오죠 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준금리 발표한 동영상이 두개 중에서 첫번째다 이거죠 첫번째 두번째 옛날 686 0그 다음에 750년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고 이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걸, 이걸 누르면 반복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뭐 셔틀이라는 뜻인데 셔틀모드 사용, 마음대로 진행된다는 건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도록 지금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덜렁덜렁 혼자서 매매 해 가지고는 다 깨집니다. 확살라요. 혼자서 매매했던 그 습관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돈 버는 노하우를 알 수가 없죠 돈 버는 노하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오셨는데 계속 자기만의 매매 방법을 고집을 하게 되면 손실 납니다 얼마 못 가서 다 깡통 차요 그런 매매 방법을 노하우를 배기, 배우기 위해서는 동영상을 자꾸 봐야 되겠죠 교육을 받아야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을 쭉 보시고 제가 이제 특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정독 50회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0개의 동영상을 정독을 해 가지고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는 그런 단계를 밟으면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이 지금 700개가 넘어간단 말이죠 그다 보시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유튜브로 무료로 공개하는 방송도 굉장히 많아요 무료로 공개하는 방송이 최근 자료가 뭐에기스로 지금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동안의 방송을 집중해서 요약을 해가지고 방송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파생 시장, 주식 시장을에서 성공하기란 힘든데 이렇게 요약을 해서 동영상으로 남기고 있으니까 이걸 많이 청취를 하셔야 되겠죠. 적어도 한세번 이상 완독을 하셔야 이해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자기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독 50회의 이 절차를 밟아서 꾸준히 하시고 이 옛날에 강의했던 그런 많은 자료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게 초석이 되어서 발전하는 단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읽고 또이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데 말이죠 음 근데 이는 제가 이 동영상을 제작하면서도 수많은 시간을 여기다가 다 투자를 한 거죠 758에 나는 동영상을 제작하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된 거죠 예. 그리고 인생 자체가 여기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제가 파생 경력 28년을 이 유튜브 동영상으로 담아내고 있는 거죠. 뭐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깡통도 차보고 뭐 숱하게 그 생활을 견뎌왔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좀더 실패를 줄이고 이 시장을 이해해야만 돈을 벌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순탄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소겐스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체계적으로 볼수 있도록 분류 작업을 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멤버십 회원용으로 되어 있는 거는. 회비가 전혀 없으시면 저한테 메일로 주세요 제가 지원해 드릴게요 그러면 어, 보실 수 있도록 어, 이 뭡니까 꼭 봐야 할 동영상 회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착순 10명 까지는 제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 보시고 어, 정령, 정회원이 되어야 되니까, 뭐, 정회원이 되려고 하면 또 많이 노력을 또 해야 돼요. 뭐, 그냥 공짜가, 공짜가 없죠, 그죠? 정회원이 되고 하다 보면, 어, 노력을 한 만큼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주식시장이라든가, 파생시장. 처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공부도 매한가지고, 주식투자도 그렇고, 파생투자도 그렇고 처음에는 다 어렵습니다. 교육도 안 받으면 어렵죠. 공부도 교육을 받아야 잘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교육도 안 받고 주식투자에서 다 잃은 사람이 많죠. 파생투자는 더 빨리 잃습니다. 이어 버리죠. 이렇게 회원전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멤버십 회원이 되어야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 회원이 회원이 아니라도 보실 수 있는 어 화면이 또 있어요. 어. 이런 걸잘 보시면 됩니다. 그죠음쪽로어 많은 협조해 주시고 또 댓글로 어 원독했다고 정독했다고 표시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 서로서로 어,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음, 이험나는 파생시장, 선물옵션 시장에 또 주식시장에서 승리하고 어, 갈수록 실력이 향상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어, 간단하게 오늘은 이렇게 해서 카페 이용하는 방법하고 유튜브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이 동영상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페 이용하는 방법하고 유튜브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 카페를 만들고 또 모의 투자를 하면서 저는 직접 이 모의 투자를 직접 했기 때문에 이게 수익나는 방법을 깨우쳤어요 그래서 어, 여러분에게 충분히 전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음, 준회원에 보시면 어, 모의 투자 매매일점이 있죠 여기서도 어, 많은 걸 보여 드렸어요 지금 MLG 준회원 해가지고 모의투자가 있죠 1월 29일날까지 올려드린 저번에도 공개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모의투자 한 내역까지 다 올려드렸죠 이게 1억으로 출발했던 게 113억까지 만든 건 그런 데이터죠 자 이때 상승장에서 뭐 1.77 하던 것이 코리 그죠 14.50 까지 올라갔던 사실 이게 거의 20포인트 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한갱만 지금 남는 상태죠 그걸 지금 얼마까지 가는가 보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청산도 하고 했는데 이런게 지금 14.50 까지 올라갔던 사실 뭐 7배 그죠 터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다 오버해서 추세장이었을 때, 이런 대박이 터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자, 콜 매도도 7포인트짜리를 매도 쳤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0.9분까지 되어버리지, 그죠? 매도, 주로 이제 매수로 수익을 냈습니다. 매도도 한번 테스트를 해본 결과였었죠. 이렇게 하다 보면,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직접 모의 투자 1년 2년 혼자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죠? 생활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 카페에 오셔서 이 데이터를 보면서 간접 경험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시간을 전략을 할 수가 있고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좀 댓글로 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응원과 감사의 댓글 많이 남겨 주시고 서로 서로 상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고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